안녕하십니까 에디터 쪽입니다 어,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간에 좀 개인적인 일들, 바쁜 일들이 많았던 탓에 어, 영상 업로드가 조금 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어, 꿀팁 정도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ios 13 환경에서의 단축어입니다 어, 이미 좀 아이패드 뭐 혹은 아이폰, 뭐 ios 꽤 이전 버전부터 사용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단축어에 대한 이야기가 꽤먼 뭐,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들어는 봤지만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전 영상이었을 거예요. 아이패드 OS, iOS 13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도 이 단축어에 대한 부분을 한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은 쉽게 이 단축어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들 거다라고 한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이 말을 지금 조금 정정을 하고 싶은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가장 큰 이유로 일단 이 단축어를 제작하는 개념이 약간 프로그래밍, 코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은 하지만 간단한 자동화 설정이라든지 쉬운 단축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어려운 명령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나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반이라고 다 정정을 드리고 싶고요. 어, 대신 오늘은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축어와 자동화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 단축어를 복잡하고 유용한 단축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한 원리라든지 순서만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동화와 기본 단축어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뭐 넷플릭스를 뭐 실행을 할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켜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은뭐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들 쓰잖아요. 특히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단자가 사라진지가꽤 오래됐으니까 어 단자가 사라졌을 때뭐 이어폰을 그냥 페어링만 하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자동화 기능이라고도 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 흔히 언급하는 뭐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마트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아 불편한데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만들어뒀을 때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좀 폐쇄적이었던 아이폰 환경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단축어 항목을 실행을 시켜줍시다 자 그렇다면 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자동화를 선택을 해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은 이제 개인 자동화라는 선택 항목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홈 자동화도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 자동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제 각각의 다양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 시 항목을 선택을 해 주어야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연결할 블루투스 기기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QCY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을 이렇게 T5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아이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에어팟을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본인의 에어팟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뭐 본인 설정 대한 세월인 이름이 있겠죠 자그 후에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해줄 것이냐 라는 창이 뜹니다 어, 블루투스 기기 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음악 어플을 실행을 시켜주는 일련의 동작들을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지니뮤직을 쓰기 때문에 일단 앱 열기를 통해서 지니뮤직 열기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멜론이나 뭐 애플 뮤직 뭐 혹은 박스를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여타 다른 어플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똑같이 해 주면 시 되고요 그리고 해당 앱 내에서 음악이 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생 버튼을 바로 이어서 실행해 준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업 진이 뮤직까지 실행이 되는데 재생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다음 곡 재생하기를 뭐 누른다든지 이전 곡 재생하기를 뭐 선택을 해주면은 바로 해당 곡이 재생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대부분의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페어링을 시켰을 때뭐 설정 실행 문구와 함께 이렇게 진이 어플이 바로 실행되고 음악도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실행을 했을 때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주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방금처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열고자 하는 어플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자동화 정돈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어, 단축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축어도 이런 원리로 자동화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셋 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탓에 여러분들이 쉽게 머리 아프지 않게 핸드폰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어, 이런 단축어 설정값 모음들에 링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바로 첫 번째 링크부터 보실 텐데요. 어, shortcutsgallery.com이라는 곳입니다. 어, 여러모로 유용한 다양한 아이폰 단축어 모음들을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전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어 모음들이 올려져 있는 탓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꽤 많은 편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운로더, 유튜브 다운로더와 같이 이전부터 유명했던 단축어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움짤. 뭐 GIF라고도 하죠 웹사이트를 PDF로 바로 변환해주는 기능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많은 꿀팁들을 알려준 단축어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 어,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이런 곳에서 단축어 모음들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또 유용한 단축어 모음들을 공유해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긴 합니다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 관련된 어, 그런 단축어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파고나 구글 번역기들을 직접 사파리나 앱을 통해서 접속하지 않고 단축어 패널에서 바로 입력만 하면 번역창이 뜨게 해주는 단축어인데요 뭐이 밖에도 뭐 다른 단축어를 꽤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칸에 이렇게 주소를 한번 더 링크를 달아드릴테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뚝테크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전달드리는 영상이라서 조금 두서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뭐 신기한 제품으로 다른 리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